이장아 근데 너도 알지만 우리 어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망치도 없고 기계도 고장 났을까 글쎄... 어제 갈갈갈 소리 듣고 바로 뛰어나왔는데... <웃음> 그래, <웃음> 너 지렸었잖아. 모를 착점 해봐. 아니 근데 너 의심 가는 사람 없어? 글쎄, 누구를 의심을 해야 할지. 아니 내가 설루이도 의심을 해봤는데 솔직히 걔는 물량 맞추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계를 부술 것 같진 않거든? 그치 그래서 말이야 의외로 팽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팽이가 아침이나 새벽에 나왔다는 증거가 없잖아 아니 근데 걔도 우리가 마을 밖으로 나가려는 거 되게 못 믿어 하잖아 그너 자는 동안에 팽이 뭐 나가는 인기척 같은 거못 느꼈어? 응 음, 팽이는 계속 집에 있었어 일단 내가 집에 있을 때 팽이는 계속 집에 있었어 그래? 음. 아니, 아나좀 의심해볼 만한 것 같은데 네가 한번 팽이한테 가서 슬쩍 떠볼래? 어때? 내가 이따봐? 그랬다고 말, 말하지 는 말고 그냥 네 생각엔 어떤 것 같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음.. 근데 그랬다가 의심하는 게 티나면 뭔가 나도 의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 야 너는 외지인이라 아마 의심도 안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뭐. 네가 의심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빨리 탱이네 가가지고 좀 물어봐봐. 어, 야, 너 무책임하다. 어? <웃음> 어? 의심 받아도 어쩔 수없잖 어, 나만 에이... 아니면 되지 뭐. 참. 야, 농담이고 그래도 네가 좀 탱이랑 가까우니까. 어, 난 거리만 그 물리적 거리만 가깝지 심리적 거리는 전혀 가깝지 않단 말이야. 아, 그래? 응. 아무튼 좀 부탁 좀 할게. 그래. 너 지금 우리 집막 뒤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이니? 정말. 그래, 그러면 가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해. 아휴, 그래, 그래. 행인에 가는 길은 알지? 알지, 알지. 나 이제 완전 지도 마스터 아니야. 그럼, 그오키오키 어, 그러면 은잘 응. 다녀오고 <웃음> 너왜너왜 너왜 자꾸 나 때리니? 어? 아니 인사해 주려고 했는데 먹을 것좀 줬다고 지금 어? 아니 요가 어, 개더 먹어라 응. 그래 그러면 갔다와서 나중에 얘기 좀 해줘 그래 아까 선물 고마워 그래 그래 음, 가만있어봐 여기서 어 저쪽으로 가면은 그거야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장이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뭔가 나도 우장이한테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은 옷가게에서 옷을 안 입으니까 태엽 가게에서 좀 우장이 거 비싼 거니까 그거 말고 좀싼거 하나 사줄까? 색깔 좀 예쁘면 은 그래도 그게 사람 성의가 있지 오야 이런 거좀 예쁜데? 헐 이거 마네킹도 있구나? 저기요, 어? 저기요. 우와, 뭐야? 얘는 약간 술록 애기인가봐. 어, 키가 작아가지고 이거 의자 놓고, <웃음> 의자 놓고 일하나 본데? 저기요. 존나 <웃음> <웃음> 비싸네? 헐. 기본 태엽도 살려면은내전 재산을 다 줘야 돼. 우장이 이거 이거 이거 끼고 있거든. 소지품 부족이라고 뜨는 거 보여요? 음. 너무하네. 어? 아씨. 아씨. 쥐거 음, 저렇게 비싸. 참나. 음? 최소. 최소한의 금액인 게 10별이네, 10별. 어. 10조각이네. 종랑 얼탱이 없어. 어, 자연스럽게. 옷가게로 들어왔고요. 가지오셔서 벗어나봅시다. 나 이제 1 5열 했거든? 야! 나는 트리다!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와 목도리도 있다! 헐 신기해! 헐! 그리빈도르 목도리? 헐! 스리데리 목도리! 와 레번글로 목도리! 후불부부 목도리가 있네요! 와 대박! 이거는 일단 그리빈도르 목도리를 사야 된다! 아 기다려봐. 눈사람이다. 1, 1. 와 이거 1별 조각으로 변했네. 싸졌네. 산타 옷은 또 15조각이네? 산타 옷 저번에 20이었나 그러지 않았어? 아이고 정장 입고 싶은데 정장 전재산이야. 1 0 나는 틀이다. 이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목도리가 2별인데 태엽이 최소 10별 조각이야. 봐봐 이거는 옷한세트에 15별 조각인데 저쪽에 태엽은 그앵간치좀 색깔 들어간 거 있으려면 15별 조각을 줘야 되니까 너무 비싸네 일단 일단 그리빈도르 목도리를 사서 착용을 해봅시다 킥킥킥 그리빈도르 목도리 와우! 어 완전 잘 어울리죠? 어, 완전 오지고 지리고 렐리고 존나 입마금 패션입니다 오케오졌구요 근데 아 이거 가지 옷이 진짜 안 어울리네요 그죠? 가지 옷이 진짜 안 어울린다 나 근데 이렇게 그냥 다녀도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다녀도 될것 같은데? 어때요? 어? 이렇게 다녀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어때 어때? 그치 no. 맨몸인지 모르겠지 진짜 와씨 어, 대박이다 어? 맨몸의 목도리 너무 변태 같아요 <웃음> 아 이거 그 나는 트리다 한번 입어볼까? 나는 트리다 간다 나는 트리다. 나는 <웃음> 나는 트리다. 나는 트리다. 키킥. 와우. 존은 멋있다. 오지고 지리는 나의 존재감. 오우. 지린다. 오졌다. 지렸다. 어. 트리 그 자체. 그치 신발이 포인트야. 신발이 포인트. 오지고 지리고 어 레리고 응 오졌고요. 아, 좋아 좋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앤티패션 어쩌고 저쩌고 응. 좋고요. 지리고요. 아, 좋아요. 가자 가자. <목소리> 있는 사 이로 둘이를 타고 잘리는 기분 상대도 하다. 둘이 울려서 짠단 맞추니 아니 얘는 어디 갔어? 아 이거 완전 여기 옆에 이렇게 서있으면 어? 옆에 서있으면 완전 어? 하나의 조형물. 아 뭐야 누가 방구 기네 어? 설마 이것을? 아. 팽이 방구 기나 아, 파로마! 어 뭐야? 야 들어오면 어떡해. 파로마! 어... 파로마! 아니 나가. 안 들어갔는데? 다다. 안 들어갔는데? 문 닫으라고. 파로마! 킥킥. 아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야 너네 뭐 단체로 잘못 먹었니?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아 이거 그거구나 살짝 뒤져봐 팽이의 다이어리 팽이의 다이어리 별빛이 찬란했던 날이다. 산타님이 뒤졌다. 눈물자국. 그리워요, 산타님. 구름이 많이 낀 날이다. 크리스마스 생각하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 옛날 일이 생각났다. 산타님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온지꽤 많은 시일이 지났지만, 그때 그 일은 잊을 수가 없다. 헉!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팽이가 이 마을, 원래 이 마을에 살던 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왜냐면은 조금 이상했었어. 그, 첫날에 토론하고 이럴 때, 어? 얘가 뭔가 다들 여기서 내가 나고 자란 거냐고 물어봤을 때, 팽이가 긍정하지 않았어. 팽이 인생 가장 놀란 날이다. 어, 근데 이, 그때 그 일은 잊을 수가 없다 해서 끝이네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이 없어. 가장 놀란 날이다. 내가, 내가 떨어진 날. <웃음> 브릿, 뭐 무슨 양이라고 하던데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녀석. 오래전에 내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돈은 갚아. 뭔가 약간 주워온 펭귄인가? 산타가 주워왔나 봐. 장이가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 위험천만한 짓을 하려는 것 같아. 새로운 산타님 오시기 전에 말려야겠다. 이 행복한 곳이 왜 싫다는 거야? 눈물 때문에 흐릿해져서 읽을 수가 없다. 뭔가 펭이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 장아 너 뭐해? 어나 너한테 줄 선물 갖고 왔어. 선물? 응응응. 응, 응. 기다려봐. 이거 이거다. 다단 어? 봐봐 봐봐. 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네. 누가 준비한 거야? 이거는 그 새로 시작해서 장으로 끝나는 우리 사장님이 아, 나한테 응, 선물 배달부 뭔가 산타스러운 일을 맡겼어. 그래서 내가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너네한테 선물을 전달해 주고 있지. 헤헤헤헤. <웃음> 아, 그런 거였어? 응. 근데 너왜내 신상 옷에 대한 이야기가 없니? 아, 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웃음> 진짜 한몸 같기도 하고. 그렇지, 나 목도리도 샀어. 어때? 와, 이거 목도리 진짜 잘 어울린다.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응애 철아락 하고 태어난 것 같지, 그렇지? 응. 어, 그래. 응, 그렇지, 그렇지. 음. 응. 그니까 러 내가 이걸 입고 있으니까 네가 조금 더존만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치? 어? 어? 아니 너가 좀더 작아보인다고 뭐라고 들은 거야? 어? 아는 뭔가 씹비건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정말 서운하게? 참나 언니 는아 근데 펭아너 어? 이렇게 뿜빵거렸어? 아 배가 좀 아파가지고 야불좀 키고 살아라 불좀 키고 살어 아유 진짜 컴컴해 죽었어 아주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까먹었나봐 응 음, 그런가보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 오늘? 너 자고 있던데? 나 그게 일찍 일어난 거였는데? 아, 너 근데 오늘 아침 일찍 웬일로 사책 나간 거야? 아휴 여기 존만한 서 찾아보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잘 수가 있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와 잠이 안와 아, 자던거 같은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아유 힘들어라 아유 힘들어라 아유 힘들어 아유 나 아... 목도 결리고 막 허리도 결리고 난리 바가지야 지금 <웃음> 지금? 어? 지금 결정했어. 아니야 아니야. 보고? 봐봐 나 지금 어 존나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다니잖아. 어? 여기서 자서 그래.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그냥 오늘은 그냥 바닥에서 잘래다.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여기 소파에서 자면 어때? 소파는 좋만하잖아. 슈퍼? 바닥에서 아니, 잘래. 같은데. 그냥 바닥에서 자. 어. 바닥에서 잘게. 아, 아 오늘 접수문 응. 일 어떡하지? 누가 기계를 고장 낸 걸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어? 아 그니까 사실 예전 일인데 나는 좀 코랭이가 인심이 가거든? 코랭이가 기계를 부술 수가 있어? 하긴 고래니까 코랭이가 공장에서 술을 마셔가지고 잠들어버려서 기계 작동 오류를 발견을 못해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었거든? 뭐? 뭐? 다시 말해봐 뭘, 뭘 해서 기계 작동 오류를 몰랐다고? 술 마시고 잠들어서 <웃음> 작동 오류를 발견 못해 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었어 세상에 걔술 마셔? 코랑이 술 엄청 좋아해 아 맞다 맞다 보니까 그저께는 걔 완전 술고래였잖아 음, 그래 맞다, 맞다. 코랑이 맨날 맨날 술 마시던데 맨날 마셔? 응 코랑이가 술 취해서 밤에 나갔을지도 몰라 아 그렇구나 헐. 아니 나도 그래서 안그래도 너한테 물어보려고 랬지 저걸 부순 사람이 누굴까 싶어가지고 그치 응, 나는 코랭이 봐라. 코랭이? 음, 음 그렇구나 음. 아 근데 장이랑 소금이가 밤에 또 나갔다니 산타님이 정한 규칙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진 않지 이미 일어났는데 키킥 아니 감히 요정이 산타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곳이 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여기에 음. 살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건 내겐 꿈만 같은 일이거든 음 그렇구나 왜 근데 그게 꿈만 같은 일이야? 나는 이 일이 정말 좋으니까 그렇구나 아곧 그, 새로운 산타님들이 오실 텐데 양이 너도 너무 휘말리지 마 그럼 너는 혹시 그 돌아가신 산타 있잖아 그 뒤진 산타 돌아가신 거지 어돌뒤 산타 그 그 산타 말고 그 이전에 있던 산타를 본 적이 있어? 아니. 이번 산타님이 계속 여기서 봤던 산타님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돌아가신 건 처음이거든.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건 산타 지부에서 접수부로 얘기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 주니까. 음, 그렇구나. 어, 일단 나는 애들한테 이거 선물 좀 주고 올게. 응. 아직 조금 아, 그래. 남았거든. 응 어. 오래 그래, 그래. 되게 바쁘다. 그래, 나 오늘 아유 바빠 죽겠어. 아주 그냥 아유, 그래서 에휴, 갔다 올게. 애들 거 조금 남았거든. 한심, 어, 아세명거 그래, 그래. 남았어. 갔다 올게. 넌 여기서 나 오늘 일을 좀 해야겠어. <웃음> 세상에 너 집에 재택근무도 해? <웃음> 아니, 지금 공장은 망가졌고, 여기서라도 조금 해놔야지. 아! 그, 그 접수부 일은 여기서도 할수 있구나? 그치! 서류만 가져오면 되니까 접수부는 근데 무슨 일 해? 접수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산타지부에서 정리해서 보내주면 그걸 받고 분류해서 정리를 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드는구나? 그 목록에 맞춰서? 그치! 재료도 주문하고 음... 오케오케 이이 일단 나는 가볼게 잘가! 그래 존마이팽아키킥 어? 케케케케. 설로기가 바로 옆집이니까 설로기한테 먼저 주러 갑시다. 아 아파. 아프다 아파. 아야. 아프냐? 나만 아프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내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슬로고에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배달꾼을 꿈꿔왔던 것이지만 배달꾼이 될수 없다면 내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걸까? 아침 운동 나가기 싫다. 어차피 배달꾼 되지도 못하는데 운동은 뭐하러 하지? 지금까지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걸까? 살기 싫다. 머리 아프다. 아무래도 매일 하던 운동을 안 하려니 몸이 더 축축 처지는 것 같아서 며칠 만에 조깅을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폴 스치고 지나가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아나 진짜 바본가? 배달꾼이 될수 없다면 더 높은 자리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면 돼. 배달꾼보다 더 높은 자리. 요정도 산타가 될수 있나? 산타님께 상담 요청을 해봐야겠다. 무너지지 말자. 산타님께서 요정도 차기 산타가 될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다. 그래 자신감을 갖자. 솔로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자. 라고 써있네요. 빈종. 이어 덤벨? 호루라기? 와 얘는 완전 여긴 또 뭐야? 어? 뭐야 여기? 와얘 별조각 봐헉얘 <웃음> 별조각 조맨 많아 다른 애들은 저렇게 막아 어? 이게 어딨지? 설로가! 아... 아씨 깜짝이야 뭐야 너? 서프라이즈 너 선물해 아니... 주러 왔어 왜 2층에서 내려와? 어 뭐? 아니야 나 여기 있었어 그니까 여기 왜 있어? 여기 숨어 있었지 너오면 깜짝 놀래켜 주려고 왜, 왜 숨어 있냐고 내 집인데 어? 나 선물해 주러 왔다니까 아휴 진짜 뭐라는 거야 빨리 나가 에이 두렵게 생질렸 자자자 이거 이거 주러 온 거라니까 아뭐 주러 온 거야? 어 선물 주러 왔다니까 숨어 있었어 음... 그래서 너와 어찌, 불러도 없길래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몰래 구석탱에 이 숨어 있었지 여기 어. 2층이구나 아 여기 커튼 쳐져 있길래 여기 숨어 있었지 옷이 뭐냐? 어? 야 이거 옷 개멋있지 따단! 옷이지? 어때 나의 존재감이 진짜 존나 미친 존나 블링블링 하지 않아? 나 어, 바쁘니까 나가 너또 일해? 일해야지 나 지금 뭐 찾으러 오, 찾을 게 있어가지고 잠깐 온 거야 응 음, 그래 그거 응. 새 사장님이 준 거야 음. 난 아, 전달했으니까 어어 어, 어. 어. 내가 오늘 배달꾼이거든 어. 음. 내가 오늘 산타 마치 라이크 산타 마치 라이크 배달꾼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 그래 그래 난 그러면은 이제 전달해 줬으니까 갈게 어어 어. 그 틀이 아니냐 배달꾼이 아니라 빨리 가. 어, 아니야 아니야 트리인데 어. 배달꾼인데 산타고 뭐 그런 거지 원래 그 너가 알까 모르겠는데 그게 3위일체거든어 아무튼 그런 어. 게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웃음> <갈까>? <웃음> 왜 가까이 오지 말래 왜? 아 부담스럽다. 안녕. 식 참네 이렇게 문전박를 하다니 참 나. 음, 아. 어 안녕 안녕 빼옹이 안녕 어 마침 잘 만났다. 응. 너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이구나. 어. 응. 너왜 거기서 나와? 어, 나, 지금, 내가 오늘의 산 타거든. 따다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도 선물을 주마. 호호호호호 어딨어? 호잇! 호잇! 뭐야, 이거 꺼야. 응. 네가 주는 거야? 아니! 새 사장님이 새 사장님이 나한테 이거 전달해달라고 했어 음. 음, 너 혹시 시간되면 나랑 얘기 좀 할래? 어 그래 그래 아이 인 어, 우리, 음. 우리 집도 구경시켜주고 그럴게 어 맞네 맞네 나 빼옹이의 집에 가본 적이 한 번이었구나 그치? 응너 음. 인형 가게야 가봤어? 아니? 근데 빼옹아 있잖아 음. 이 옆에 있는 커다란 인형 진짜 흠. 인형이야? 인형이지? 그럼 인형 가게에 있는 인형들은? 여기 있는 인형 가게? 응 뭐가 해봐 어? 근데 그냥 다 인형처럼 생겼네? 어? 잠깐만 얘네는 약간 좀 오정처럼 생겼는데? 그쵸? 이거는 그냥 인형 같은데 얘? 예? 어? 뭉치랑 동동이랑 봉돌이가 셋인데 사람같이 생긴, 유전 같이 생긴 게세개 있네? 그쵸? 응? 빼옹아 근데 인형 가게 응? 왜온 거야? 누구한테 선물해 줄라고 아니 너 구경 안 했으면 한번 보라고? 아, 어, 구경 음. 다 했어. 어, 이런 걸 파는구나. 음, 음. 어. 그럼 가자. 키도 있네. 오키. 오키. 우리 집좀 멀거든. 그래서 좀갈 길이 멀어. 아 그렇구나. 갈 길이 멀군. 가자. 음. 근데 아 아까 그 동동인가? 인형 얘긴는 아니야 거야. 어 인형? 아 그거 내가 그 도서관에서 계담을 읽었거든. 요정이 음. 인형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너 그런 대담 있는거 보니까 좀 순진하구나?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거지 에,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또 몰랐네 아이 참나 어 너네 집 거기구나? 응 어, 일로 올라 그래 여기가 좀더빠른거 아, 어 지름길인가 보네 헐와 응. 이거 다 이렇게 조형물로 해놓은 거구나 완전 멋있다 이거 보면서 집 가는 길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어.. 누가 해놓은거야 저거는? 그냥.. 있었어! 원래부터? 응! 누가 해놨다기 보다는? 어.. 음, 그렇구나.. 응. 저 파란 집이 우리 집이야! 오야 이거.. <웃음> 야 이거 집이.. 집이.. 어? 어? 존앤 집이.. 빼옹이 너랑 깔맞춤이다! 그지 그치, 그치? 어. 완전 모던한 집이네! 와.. 와. 오진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뻐 응! 음. 엄청 예쁘다 집이. 와, 어, 블루 포인트로 블루 포인트로 어쩌고 저쩌고한 어쩌고 저쩌고한 집이네.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톤도 너무 예쁜데. 와, 진짜 짱이다. 음. 와, 와 여기 뭐차 마시다 나온 건가? 뭐 아침에 커피 마시다 나왔구나 너. 그렇지. 아, 오뭐 먹을 거 없니? 먹을 거 먹을 거 줄까? 원두 미친 원두 존내 많아 역시 너는 커피의 화신 치킨 먹고 치킨 레몬 와 치킨, 치킨. I like chicken everybody like chicken 아니 근데 양아 음. 어제 밤에 무슨 일 있었어? 어.. 글쎄? 나는 어제 자고 있었는데 설로기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더라고 아 그래? 어! 음. 좀 앉자 근데 내가 손님이 음. 여기 앉을 순 없지 너가 저기 앉아 어..어..어.. 그래서..어.. 그치 그치 응. 음. 그래서응 어. 애들이 좀 걱정되네 뭐가 걱정돼? 아니 들켰으면 은 그런 거다 벌받을 거 아니야 아, 벌받아야 되는 거야? 아, 모르겠어. 아, 이게 산타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 산타 근데 없잖아, 아직. 근데 오실 거니까 그게 이제 설록이나 팽이 이런 애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음... 아, 근데 빼용아 있잖아. 응.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응. 너 지금 뒤진 산타 말고 그이전에 산타도 본 적이 있니? 응? 응. 음. Thank mm -hmm. you.